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론의 10초 설치 해남과 바디에는 이런 제목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사내원의 사내센터 소장으로 있는 저한테 임이공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5시간에 한 2시간이 되어서 10초 설치 해남과 바디에 라는 제목의 토론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우선 김민 의원님, 김상만 의원님, 붕터 원래 출발 중순 출을 해야 되는데 현재상 여러 어려움이 요 그렇지만 저희는 출범을 위해서만으로 지 않고 노력은 상하고 붕터 발열을 는 마스크. 불편하지 않아요. 설치 현황, 과제 점검는 이런 토론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리라 기대되고요, 말씀해 주시는 내용까지 반영해서 공소 설치를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강욱 의원님 여기 있습니다. 저도 저도. 아 예, 제강욱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주의원에 대 감사드리고 또늘 보고 싶었던 우리 임주봉 교수님 요즘 사법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발표와 토론해 주실 교수님들께도 따로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필요성이나 또그 어, 설치의 주요 내용 이런 것들은 이미 국민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지금 몸소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에서 꼭 실현해 내야 될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시한인 7월 15일이 아직 오,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보태고 함께 노력할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더욱 살리고 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결함이나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식별해서 국민들과 또 역사에 폐가 그 되지 않는 좋은 조직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이 있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니다 우선 오늘 두 분이 발제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발제자분들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발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설치 및 운행하는 법률 관련 법령의 보안과제라는 제목으로 민변 사업센터 구소장으로 계신 최영금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제는 공수처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하나 공수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홍익대 오병두 교수님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자도 한꺼번에 소개 올리겠습니다. 공수처 설립 준비단의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국민대 윤동호 교수님 나와주습니다 그리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신경대 유승익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사업감센터 실행위원으로 계시는 연세대 한상훈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말씀하신 박주민 의원님 또 토론에 이제 참여하기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의 보완과제에 관해서 최용근 변호사님으로터 발제를 드리겠습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20분 정도. 예, 방금 소개받은 최용근 변호사입니다. 그 사실은 첫 번째 발제한 부담도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다른 오병두 교수님 발제 또 다른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더이 토론의 내용을 충실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좀 미력하지만 우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 개정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발제를 드리는 것이 조금 개인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했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현행 공수처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리고 머리를 맞대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공수처라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공수처라고 약칭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수처법이다 이렇게 약칭해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0일에 국회 안팎의 경론 끝에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공수처가 처음 공론회의 당에 등장한 것이 1996년인데요. 그때로부터 물경 23년이 흘렀습니다. 국회에서는 같은 해 12월 3일 공수처의 설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부패방지법이 발의가 됐었는데요. 9 6년에 다만 98년 12월에 달 철회가 되었고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부패방지법은 공수처가 누락된 채 2001년 제정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들면서 공수처 설치가 계속 추진이 되었지만 검찰의 반발, 또 공수처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이견 등으로 무산이 되었고 국회에서도 18대, 19대 들어서 계속 다수의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지됐습니다. 그 사이에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범죄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때로는 무력했고 또 때로는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였습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봐주기와 꼬리 자르기, 망신주기로 오가면서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는 상당 부분 이 경찰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이라는 험로를 거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수처법 시행일은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의 출범을 위해서 공수처법 제정 이외에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제도적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공수처 주, 설치와 관련된 준비가 국민들이 전혀 알수 없는 깜깜이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 2월 10일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발족을 했지만 예, 지금까지 준비된 홈페이지에는 공지사항 한건뭐 보도자료 여섯 건 관련 뉴스 네건 등등 뭐별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있었던 공청회에서도 외부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머물렀고 실제 그간 준비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준비단 내부적으로 별도의 운영위원회 또 자문위원회가 구성됐고 도합 20차례 넘는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운영과 논의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수 있는 방법은 단편적인 언론 보도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염원했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현재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문발차다 이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공수처는 여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근데 공, 이, 이러한 공수처에 대해서 최근에 공수처 관련된 논의의 내용들을 좀 보면 공수처에 대한 일방적인 폄훼 혹은 맹신, 또 공수처장을 누구로 인선할 것이냐,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누구냐, 뭐 이런 것과 같이 선정적이거나 지역적인 내용에 국한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공수처를 개혁의 포장지가 아니라 마중물로 삼고자 한다면. 차분하게 제도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게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정부와 국회가 적시에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공수처가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또그 운영은 어떤 기본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의 수평적 분산을 통해 검찰개혁하고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고 또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공수처 목적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에 있어서 저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그 주장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는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번째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 그리고 또 엄정한 판단 여기에 집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사건 관계자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그 권한의 사용에 있어서는 언제나 절제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민주적 의사결정과 견제 균형의 원리가 공수처 내부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 요 정도 원칙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공수처 설치의 목적과 기본 운영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현행 공수처법 그리고 관련 법령 등을 소재로 해서 남겨진 과제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수처의 기소권 범위 문제인데요.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 전체를 기소, 기소권, 기, 공수처 전체 후사 대상에 대해서 모두 다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중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재직 중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 범죄에 한해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수처의 기소권을 부여할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된 바가 있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의견도 협상안으로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이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분산시킨다는 취지의 검찰개혁 과제로서 공수처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는 점 그리고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 아주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수사, 기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또 검찰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고 하는 공수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 전체에 대해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부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기본 원칙으로 삼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논리와 상충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기소권과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논리적 귀결이 공수처에 이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이 된다면 그 기소 권한은 여전히 검찰에 행사하게 될 것이겠죠. 이것은 애초에 공수처를 도입한 목적에 좀 반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모로 공수처가 물적 인프라가 충분치 못한 상태인데요. 공수처가 충분한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또그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이 확대됨을 전제로 한다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공수처를 수사처와 기소처로 분리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 범위라든가 공수처 인적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물적으로 곧바로 완전히 분할하는 것은 좀 어려,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공수처 내에서 조직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 주로 아마 한성원 교수님께서 이따가 토론에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수처 규모 확대와 처장의 지위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업무 범위만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처의 검사, 수사관 규모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서는 최대 25명이고 수사관이 최대 4 0명이지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 조직하고 비교해보면 한 1% 수준이고 대략적인 규모만 보면 순천지청이 예, 검사 정원이 30명이니까 예, 순천지청정보다도 오히려 작은 수준이다. 지금 현재 규모는 그렇습니다. 아마 공수처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다양한 구속고발의 공수처를 향할 것입니다. 법원과 검사의 사건 처리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제기하는 고소고발도 아마 상당수 있을 것이고요. 또 새로 탄생한 수사기관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제기되는 고위공직적 부패범죄에 대한 피해 신고도 잇따를 것입니다. 이 수사기관에 있어서 처리할 사건은 많고 또 주변의 기대는 높은데 가동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은 곧잘 수사기관의 무리를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2017년 9월에 법무부 1기 법무검찰개혁인이죠. 2017년 9월에 법무부에 권고한 공수처 설치 권고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 공수처 검사는 30명 이상 50명 미만 공수처 수사관은 50명 이상 70명 이내 이렇게 둘수 있도록 권고를 했는데요. 적어도 공수처는 최소한 이 정도 기준에 이르는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행 공수처법은 처장에 대로 차관에 예해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법상 처장에게는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 공수처장의 직급이 차관급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런 협조 요청이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우려를 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공수처가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기관 견제하는 기관이라는 측면을 좀 감안해 보더라도 처장의 대우를 적어도 검찰총장과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개정형사수사법의 입법취지를 좀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의하면 수사처 검사는 수사의 공수 그러니까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처 수사관을 지휘감독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수사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수사처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수처법이 이 과거 검사와 사업경찰관 사이 의 지휘관계를 상정했던 기존 형사홍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올해 2월 달에 이제 개정공포된 형사홍법 규정에 따르면 이 검사와 사업경찰관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지휘관계에 있지는 않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지점이 좀 반영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지휘관계가 아니라 상호협조관계로 규정하는 내용을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 좀 반영할 필요가 있고 만약 당장 개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공수처 운영규칙 등에 이러한 내용이 좀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공수처 내에서 그 의사결정이 민주적이고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번째로 수사처 검사의 자격인데요. 지금 수사처 차장은 사실 말하자면 수사처의 2인자 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공수처의 사실상 2인자의 역할이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또 수사처 검사와 수사처 수관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될 것인데 이러한 차장의 자격 요건이 지금 10년 이상의 법조 영역이 요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수사처 차장의 뭐 영향이랄까 지위랄까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하는 수사처 검사에게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과 함께 5년 이상의 재판 수사,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 조사 업무의 5년 이상 경력을 함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차장과 검사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좀이 체계상 균형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검찰청 수속 검사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돼서 별도의 규정이 없거든요. 사실은 법조 경영이 전혀 없는 이제 막뭐 변호사 시험을 치른 변호사 자격자도 검사로 임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높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공직 임용 제한 등에 대한 확대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 여기서 이제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관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비서실, 국간보실, 대통령 경호처 뭐 등등 여기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이될 수가 없고 퇴직 후 2년이네요. 그 다음 처장, 차장, 수사처 검사는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수 없고 수사처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가 없고 수사처에 근무한 사람은 퇴직 후 1년간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 수임할 수가 없습니다. 뭐 변호사의 수임은 엄밀히 말하면 공직 임용의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의 이제 뭐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공직 임용 제한 등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근데 이것으로 충분한 거 저는 이제 이런 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 공수처가 가져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외부로부터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공직 임용 제한 등의 이러한 규정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고 특히 공수처 수사 대상이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각 부의 주요 관련자들을 포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구성원이 퇴직 후에 자신들의 수사 대상이었던 고위공직자들이 임명 권한을 행사하거나 또 때로는 그 임명 권한에 관여할 수 있는 직책에 공수처 퇴직 후 단시간 내 곧바로 임명될수 있다.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 공수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계기가 될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 구성원은 적어도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공수처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고위공직자 여기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임명 권한을 행사하거나 또는 임명에 관여하는 임명직 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또그 기간, 기간 제한되는 기간도 이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제도상 기간, 최대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공수처 구성원으로서 재직한 임, 처장의 경우는 3년이 될 테겠죠. 3년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공수처 구성원의 상당수는 아마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이 공수처 퇴직 변호사의 경우에 공수처 사건을 수임해서 현직자들과 부당하게 교섭하거나 또 인적 관계를 매개로 부적절한 변론에 나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공수처 퇴직 변호사의 공수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짧아서 실효성이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공수처 구성원으로 재직한 임기 또 수사처 검사 수관이 연임한 경우에는 또 그런 인적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구축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공수처 사건 수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 구성원 중 수사기관이었, 수사관이었던 기 퇴직자가 경우에 따라 검사나 경찰로 임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데 이 사실은 검사로 임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있는데 경찰로 혹은 예, 경찰이라고 하는 혹은 또그 이외 별도의 공직 임용 제한 유사관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곱 번째로 재정 신청에 대한 특례인데요. 현행 공수처법에서는 재정 신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못한, 공소권을 갖지 못한 그런 사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사안, 이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우선 이 수사처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못한 사안에 있어서 검사가 이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하면 처장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고등법원이 그 신청을, 재정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를 하도록, 공소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 이후에 당의 공소 유지의 주체하고 그 이전 불기소 결정을 한 주체가 서로 구별된다는 측면에서는 전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 수사처 검사가 공소권을 갖는 사안에 있어서는 고소고발인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예, 예, 공소 부재기 결정을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의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을할수 있고 서울고등법원이 그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 수사처 검사가 공소율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사처 검사가 이미 한번불기소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공소재기 명령 이후에 공소유지를 다시 이미 한번불기소 결정을 한 수사처 검사가 수행하는 게 바람직한지 전는좀 의문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재정신청에 있어서 그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등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에서라도 부터이 별도의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두는 방법, 그것조차도 어렵다면 우선 당해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라도 공소유지를 하는 방법 어쨌든 한번 불기소 결정을 한 사람이 법원의 재정결정에 따라서 예, 형사재판이 다시 열, 이제 시작되었을 때한 판단을 한 사람이 그대로 똑같이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타 법령의 재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현재 공수처의 운영과 관련해서 총 17개의 대통령 개정안이 입법일고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 내용들은 대체로 보면 은이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이 설립됨에 따라서 기존 제도에 공수처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등록 재산을 공개해야 되는 재산 공개 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차장뭐 이런 것 포함하는 내용 등이어서 기존의 법체계를 이 새로운 조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약간 조정하는 의미이고 특별한 쟁점은 좀 없지 않을까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공수처법에서 위임받은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수처법에서 공수처 규칙 등으로 위임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공수처 규칙의 경우에 아마도 공수처 설립 준비단에서 상당히 논의가 하셨을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만 뭐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서 뭐 그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의견을 드리 의견을 내기가 좀 대단히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공수처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관심사였고. 또 국민의 기대와 바람이 공수처를 현실로 소환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보면 지금과 같이 이 공수처의 구체적 조직과 운영 방식 등을 정하게 될 각종 공수처 규칙안이 국민과 아무런 소통 없이 만들어지고 있으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준비단이 이 공수처의 운영 실무에 있어서 준칙이 될 공수처 규칙안들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공론의장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발제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사실은 공수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약속이었고 그것이 법에 반영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날은 원래 7월 15일이지요 그런데 뭐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직감하고 계시듯이 아마 우리는 7월 15일날 공수처를 만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지점에 대한 저는 어떤 방식의 문제제기가 필요한가 좀 고민인데요 좀뭐 비유가 적절치 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다니는 학생도 지각을 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장인들도 지각하면 회사에 가서 직장 상사한테 상당한 뭐 혼이 나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업무 평정에도 반영이 되겠죠. 채권자도 아니 채무자도 적절한 시간 내에 채권자한테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손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수처 관련해서는 7월 15일날 사실은 이미 적시에 이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꽤 오래전부터 여러 방식으로 예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연 우리 사회가 또이 공수처를 출범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사실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비교적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공수처가 이미 우리 사회 합의를 통해서 이 공수처의 구성과 기능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법이 제정된 이상 더 이상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사실 온전히 그냥 국민들의 것으로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지원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원래 공수처 도입의 취기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그 수사권, 기소권 행사와 관련해서 다시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공수처라는 기관을 둠으로써 검찰의 독점적인 권한을 검찰이 오남용하는 것을 견제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형사 절차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공수처 도입의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를 더잘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공수처법이 어떻게 이제 다듬어져 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최영근 변호사님이 값진 발표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수처 기소권 확대와 관련해서요. 저희 참여연대라든지 민변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 기소권은 이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면 수사권을 가지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다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는데 국회에서 이제 여야 협의 과정에서 기소권을 잘하신 바와 같이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경찰에게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타협을 받죠. 타협을 받는데 그러한 기소권 확대의 문제도 최은근 변호사님께서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공수처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오병두 교수님께서 발제가 있으시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예. 방금 소개받은 오병두입니다. 예. 일단 이제 그 앞에 이 사실은 이제 글의 흐름상으로는 이제 제가 먼저 발표를 하고 최영근 변호사님이 마무리를 해주는 모양새도 괜찮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발표하는 부분은 현행법을 일단 놓고 현행법 아에서 하에서, 하에서 할수 있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점에 집중이 돼 있다면 이제 그런 점을 토대로 이제 최영근 변호사께서 아 구현장 부서장님께서 아, 그러므로 이런 입법까지가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갔으면, 가는 것도 한뭐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그러한 점의 한계를 일단 전제하고서 현행법에서 할수 있는 것, 그리고 해설 안될 것, 조심해야 할 것, 뭐 이런 차원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처 이제 그 오늘의 간담회 이제에서 논점을 점검하고 또 논점을 제시하는 것에서 이제 그의 어, 기능이 있다면 또 나머지 또 토, 부족한 부분은 네. 현행, 현재 상태의 문제점은 방금 말씀하신 그 최영근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같은 문제의식이고요. 네, 현행법에 따라서 이제 설치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수사처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처 규칙으로 예정된 사항은 이제 각주 예, 10번에 있듯이 몇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상당한 자율권이 예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이공처법 제정 자체는 2 0대 국회의 큰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 여러 가지 사정들, 입법적인 입법은 타협이니까 사정들에 따라서 현재의 모습이 됐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적으로는 이상에 미치지 못한 것이었지만, 기대 수준은 여전히 높다. 아, 소위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죠. 상징 권력인 거죠. 공수처가 나오면 사회정이 공정성, 청렴성을 대표할 이런 기관이 될 것이고, 검찰개혁과 부회방제 결정적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이미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그런 기대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점.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아,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법의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예, 발표문 16페이지고요 그러니까 현행 공수처법은 이 검찰 분권 모델이 아니고 부패방지형 모델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각 주에도 보시겠지만 이 재정 취지에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는 한 달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패 방지가 필요하고, 부패 방지, 공직 부패 방지를 위해서, 아 보니까 외국의 홍콩의 염정공서와 뭐 싱가포르의 탐호도 사국 같은 것들을 모델로 하였다. 뭐 모델이라 보다 이제 그걸 염두에 두었다 하는데, 이두 기구는 경찰입니다. 지금 특수한 형태의 경찰이. 검찰 조직은 아니라는 점. 해서 그, 학계에서는 영국의 이제 중대부정수사처, SFO라는 모델이 가장 근접한 모델로 봐야 할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현행법은 어 기본적으로 경찰기구로서 출발해서 거기에 기소권을 얹어놓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이 공수처의 앞으로의 직무를 규정하는 결정적인 어 요소가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입법론적으로는 어 이것은 해소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한 데가 바로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번 모델은 뭐 부패척결형의 모델과 아, 검찰분권형 모델이 있겠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일반 논이고 페이지를 보시면 어, 여기 이제 인용문을 길게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검찰 분권형의 모델이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의 운영 형태를 이제 기존 연구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래 바랬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검찰 분권 모델로 어 나와 있고 그 밑에 뭐 요즘에 나와 있는 요소들 있죠. 이제 공수처가 위헌이다라는 논의 중에 하나예요. 하나 중에가 뭐가 있냐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행정부의 감독이 없다라는 미언론이 있는데 이 주장은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되죠. 이거는 독일 얘기입니다. 독일은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선출되고 이런 구조에서 나온 논리가 왜 우리나라에 그대로 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위의 논의들이 아 마치 어 합리적인 논의처럼 또는 뭐 헌법적인 논의니까 움직일 수 없는 논의처럼 소개되는 건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검찰의 권한은 법원이 통제하도록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대한 통제가 필요 없다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점도 역시 이거는 기소권 중심의 검찰권을 가진 나라에서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원은 통제하지 않, 법원이 통제할 수 없는 검찰권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점 이제 지적을 해두고요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검찰에 의한 통제를 예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권한의 어떤 확 충분한 확보라기보다는 제한만 입법을 했다라는 점의 특색이 있겠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설계하는 것보다 이제 이건 이제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죠. 어, 무소불위의 권한이 권력기고될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에 제한만 규정했어요. 권한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특별한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더뭐 그런 맥락으로 이제 여기도 조문 3개만 인용했지만 에총 43개 조가 있는데 그중에 12개 조는 징계위원회 규정이에요. 그거는 검사징계법 준용했으면 한 조항으로 끝날 문제가 13개 조문이나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찬찬히 세보면 직무 권한이라고 할 만한 조항이라고 하는 건 15개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런. 아 이게 이제 입법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정치적 반대가 심하니까 미리 이제 미리 미리 그런 미, 그 정치적 남용의 가능성을 미리 미리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섬세하고 아주 다양한 규정들을 만들어 두었다. 그러나 정작 권한에 대해서는 어, 제대로 된 규정이 없다. 이 점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권한 제한이 굉장히 강하고 검찰이 검찰의 한 통제. 는 받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기소권이 없는 부분은 검사가 기소하는 거죠. 우리가 법원이 재판으로 검찰을 통제하듯이 검찰이 기소권한으로 수사기관을 통제할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이제 한 축이라고 한다면 이미 검찰에한 통제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수사에 관련해서는 어,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게다가 또 마찬가지로 권한 비대가 권한 비대화와 우려 때문에 규모를 굉장히 축소했어요. 미니 공수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나머지 인용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와 관련해서 이제 권한과 관련해서 어, 중요한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과 관련된 권한인데요. 이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권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국가 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한 어, 압수수색 제한을 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안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청와대 앞에 가서 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좌절되는 모습을 봤었는데 결국 이제 그 비슷한 사태가 나왔을 때 특별한 조치를 할 수는 없다. 이법으로는 그래서 그 지금 뭐 이법 부분은 뭐 그냥 참고만. 예전에 이제 참여 연 대안 같은 경우에는 이분에 부 대한 특칙을 하나 두었던 것이 있는데 향후 입법에서 참고할 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상황을 놓고서 이제 몇 가지 제언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의 제언도 일반 뭐 인사위원회나 이런 부분보다는 수사와 기소에 맞춰서 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등장을 하니 이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단절돼서 합리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수사제도를 만들어야겠다.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새로운 전범을 만들어가는 기구로서 공수처가 선거적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에 따라 검찰도 바뀌고 경찰도 바뀌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고 거기 발표문에는 관련된 제안들 있고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인 문제로 미니공수처인 상황입니다. 미니공수처에서 모든 수 사건을 다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력 제거와 관련된 문제들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공직 비리 중에도 단순 개인 비리 성격이 강한 사건들이 있을 거고 조직적 비리나 다수 유착과 관련된 비리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단순 비리 사건은 그야말로 수사협의를 통해서 일반 검찰 또는 경찰에게 수사협의를 통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공수처가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사건들에 집중해서 거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법에서 있는 24조, 25조의 이첩 제도가 있습니다. 사건을 이첩 받을 수도 있고 이첩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첩 제도의 전제로서 수사협의체를 잘 활용해서 사건이 있을 때 통보를 받고 모여서 이건 공수처가 수사하면 좋겠다는 사건을 가져오고 사건이 들어와 있어도 공수처가 수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일반 수사기관에 보내는 방법을 쓸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그 규정 자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른바 재이첩이 가능할 거냐. 사건을 이첩해서 받아 봤는데 막상 조사해보니 그만한 사건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돌려보낼 수 있을 거냐. 재이첩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야 될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규칙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사력 제거의 또 다른 어 문제로 공수처 검사의 임기입니다. 앞에도 좀 나와 있지만 임기 경우에 3년에 3회 한정화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진짜 어 높은 자격을 요구하기보다는 이 처음에야 좀 높은 경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조직이 발전하려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필요하겠다. 인 것이고 검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점이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공무원 파견 문제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닥칠 문제가 이제 검사 파견을 받을 거냐,이 문제일 텐데, 이런 제도의 취지상 검사 파견은 제,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이 부분은 수사 협의체를 통해서 사건 분배 문제로 어, 보아야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와 관련해서. 이제 예민한 문제들이 이제 범죄 정보입니다 대상자가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거기는 실제로 통치정보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뭐 개인의 사생활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범죄 정보의 확보의 문제를 이제 제안한 분이 계시고요 이 제안은 물론 타당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에 관한 일체 기록을 검찰에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두 단계로 넘기게 되는데요 일단은 기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위해서 사건 일체 기록을 넘기도록 되어 있고 형의 집행,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의 집행을, 이거는 이제 기소권이 있는 사건입니다. 형의 집행을 위해 또 일체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기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정보는 입수하는 경로가 굉장히 좁은 데만해서 가진 정보는 다 검찰에 넘기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과거에 뭐 경찰의 경우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수사정보에 생성 이전 폐기와 관련 정과정을좀 법적으로 규율할 상세히 규율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이제 나름의 제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불기소 사건에서 관련 사건 정보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련 사건의 범위를 굉장히 축소해서 해서 보내는 정보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소권의 운영의 문제인데요. 여기 이제 한상원 교수님 지적하신 내부적인 분리.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어, 구체적으로 시행령이나 이제 조직이 커지게 되면 어,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면 좋을 얘기들이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반가운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반가운 얘기인데, 실제로, 어, 실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현실이 우리 현실이고요. 그 중에, 어, 여기 보면 기소 대상자가 굉장히 기소수사 그러니까 대상 7,000 명이면 그 중에 5,000 명 정도가 판검사인데 연간 판검사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그에 불복하는 고소 고발 건수가 3,000 건 정도 됩니다. 아, 그 이것을 아까 앞서 말한 수사 협의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제어하지 못하면 어, 이런 이제 일종의 진정기관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적절한 조치들을 미리 선결적으로 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 역할인데요. 현재는 이과거에 수사권 조정 이전 단계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분권이 굉장히 좀 강구돼 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기소권 중심으로 재편하거나 아니면 방금 최영근 뭐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수사처와 기소, 두 조직을 분할하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그러면 기소권, 어, 그러면 이제 기소권이, 예, 기소권이 이제 검사 있으면, 그러니까 공수처에게 기소권이 있다고 할때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소의 사건을 넘겨주면 검사는 추가 수사, 보강사를 하지 않을 거냐,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그 검찰청법에 보면 보강수사, 공소 제기를 위한 또는 공소 제기 이후에 보강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역시 검경 수사권 제도 조정하고 맞물려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시적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은, 많은 부분, 이제 절차상의 개선 방안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 내사의 문제입니다. 이 내사가 일반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내사와는 또 성격이 다른 음, 성격의 내사입니다 그러니까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 여기 있는 물론 판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은 뭐 직업적 안정성이 있어 그렇지만 정치적인 공무원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 직전에 내사를 받게 된다 또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굉장히 큰 공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그 대비책들이 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내사 자체를 어, 법적으로 더 규율해 또 절차나 이런 통해서 규율하고 어,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는 어, 방법들이 필요하겠고 특히 이제 보안 유지나 조사 방법 등에 있어서 좀 구체화되는 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 재정 신청 특례에 관한 의문 아까 이제 우리 최영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같은 취지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차하는 관할이죠. 그러니까 재정신청에 관해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두자는 것은 종례 참여한데 안에 있었던 것이고 다른 안으로는 교차관할을 인정하자. 공수처에서 불기소에서 재정신청을 받게 되면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거나 반대로 검찰이 불기소에서 공소유지가 되면 공수처에서 공소유지를 하거나 하는 안이 있는데요. 이안 역시 이제 가능하려면 규모가 좀더 커져야 됩니다. 작은 규모에서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 제언을 제 이제 하고요. 어 걱정인 거죠. 걱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기소권이 있는 범죄는 그대로 또 기소권이 없는 범죄는 어떻게 될 거냐면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해서 어, 이, 특히 정치적 해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한 타격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런 혐의로 연루가 되어 있다 해서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법적 책임으로 완결시킬 수 있는 거라니 공수처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사는 끝내서 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 기소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공소유지 노력이 없어서 무죄로 끝나게 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그 정치적 책임이나 부담은 고스란히 공수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런 경우에 직면하게 됐을 때 공수처가 아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게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말을 씁니다. 옥상옥론이라고 할수 있는데 옥상옥론은 두 단계죠. 일반 검찰이 있는데 왜또 필요하냐라는 의미의 옥상옥론이 있고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검찰 위에 검찰이 소위 이제 고등검찰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특수검찰 고등검찰이 된다라는 옥상론이 있는데 이두 가지 전부 다 상황이 바뀌게 되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정치적 공격으로는 특수한 검찰 고등검찰에서 옥상론이좀 비중이 컸다면 나중이 되면 이미 검찰이 다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 공수처 만들어놨는데 왜 유죄 판결을 못 받아내느냐라는 식으로 공수처 무용론으로 전환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웃음>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하나, 말해서발생을해주인는데 해낸 공수처법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지금 법상으로 불명확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공수처법이 어느 정도 시행된 이후에 다시 개정을 할때 충분히 우리가 고려돼야 할 그런 사항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두분 발제자분들의 발제를 잘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지정토론자분들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그 순서는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바쁜 일이 있으셔서 한 10분 정도 요약해서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오늘 수상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좀 소개해 드리면서 어 공수처법 관련된 내용을 좀말씀 드리는 건데, 아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법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좀 이해가 가실 수도 있고, <웃음> 전에도 한번 이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어, 계속 야당들하고 협상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될 무렵에도 어, 그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표를 모으기 위해서 또4 플러스 1이라는 회의체에서 또한번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제 원래 아이디어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런 형태로 통과된 게 사실입니다. 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공적 권한을 이제 강화하고 하는 것보다도 마치 권한 제한이 더 강조되어 있는 듯한 법의 형태를 좀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기소대상 확대. 뭐, 역시도 뭐 여러 가지 고민과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 것도 역시 그런 협상 과정에서의 그 어려운 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수사와 기소의 내부적 분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막판에 이제 사부라실에서 협상을 하면서 이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분리를 하되 기소 대상을 좀 넓히자라고 어, 주장을 했는데 어, 사실 협상 과정에서 좀 그것이 받아, 받아들이지 않아지면서. 어, 원래 이제 패스트 트랙에 태워졌던 범위대로 기소권 부분이 정해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럼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이제 자세한 구체적인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마지막에 이제 협상이 되면서 이제 대통령 그다음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이 이제 수사처 사무에 관여해서 사실상 이제 관여 못하도록 하는 이런 선언적 조항이 이제. 도입됐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처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 위해서 어,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아, 그 다음에 그 수사처 검사의 자격을 정한 8조의 경우도 뭐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로 5년 이상 해야 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된 배경의 경우에도 어, 두 가지 의미가 좀다 포함이 됐습니다. 하나는 이제 변호사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보단 좀 그래도 조사를 해본 경험 있는 분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실무적인 필요하고, 덧붙여서 좀 대상의 범위를, 수사 검사로 대,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좀 더, 좀 어, 그, 조정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웃음> 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5년으로 좀 낮추면서 조금 사람을 구하는 데는 좀 편히 좀 하게 하는 내용들이 좀 반영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처 검사의 인사를 심면 인사위원회 구성방법도 좀 달라졌는데요. 구조입니다. 구조인데 원래 안가는 달리 그 야당이 이제 추천하는 야당이 추천하는 어 교섭단체에서두 명, 여당이 아닌, 아,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두명 들어오게 했고, 어, 차관이 아니라 대신에 이제 처장이 위촉하는, 뭐, 어,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 도입되게 된 것도 약간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좀 변화된 어,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10조의 수사처 수사관 같은 경우도 많은, 의외로 좀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많은 얘기를 했데 조금 완화한 거죠 완화했는데 어, 일단은 어, 조금 들어와서 이 정도 제가 좀 협상 과정에서 어던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으로 좀 어, 변환을 조금 제한하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좀 강조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라는 우려점을 가지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후에 이제 뭐 필요하다면 여러가지 입법적 개선도 그래서 염두에 둬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당장은 그런 법 개정보다도 아까 모두의 인사말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범을 좀 빨리 시키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야당에게는 이것이 어떤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최영근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적 합의 또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법이고 이미 법이 만들어진 것을 어 집행하자 실행하자라는 측면에서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명분과 이유로 어, 야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건 네. 요엔 질문이 있는데. 질문. 나, 짠. 질문. 질문. 네. 질문. 아니, 가신다니까. 네? 가신다니까 빨리 가시기 전에 질문. 짠. 다 2분만 좀. 진행이 좀힘들 좀. 좀. 아니 가신다니까 질문할거 아니에요. 따로 그럼 나가서. 그럼 가시기 전에. 네, 그렇게 그래. 하시죠. 대체로, 어, 제가 보면, 언론도 졸코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저는 그냥 진작으로 분명히 검찰이 있을 것이다. 사실상 혹사에서 검찰이 찾아 미치를보면 뭐, 어 거의 공학수 붙이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조직에다가 공학을 붙였을 때딱 맞는 조직이 딱두개 있습니다. 한성이랑 검찰공학딱두 개인데, 그 힘이 이렇게까지 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반영이 됐고, 출범을 앞두고도 계속해서 뭘 알게 모르게 그리고 또 지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출범이 늦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 자문위원으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자문사항들 보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수준비단에서는 초장께서 오시면 언제든지 일을 할수 있게 다 준비는 다 마친 에, 상태인 것 같고요. 어, 특검도 보면 준비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시작하지 않고. 그래서, 아까 이제 개문말잘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셨는데, 천천히, 처음에 좀 속도를 내지 말고 문 열어놓고, 천천히 가다가, 어느 순간에 좀 속도를 내서, 어, 제대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두발제자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려야 좀 편안하긴 한데, 뭐냐면은 권한은 요만큼 주고 기대는 엄청 큰 거예요. 그 권한이 이렇게 된 거는 다 이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인원도 너무 적고요. 특히나 이제 기소권을 제한하는 사법 권력에 대한 기소권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는 바람에 이게 해석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구속기간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실무적으로 엄청 어, 많이 있어서 본래 이제 부패방지용으로 시작이 됐을지 몰라도 뜻은 검찰 권한에 대한 통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차지에 이 부분을 꼭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제가 자문회의 때 이건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꼭 해결해야 된다. 어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두 발제자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지점이 어~ 그~ 공수처 검사가 수사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어~ 이제 바꿔야 된다 협력관계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이~ 그렇다도 권한이 작은데 또 협력관계로 가는 게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사실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유가요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또 경찰 조직, 별도의 조직을 길들기 위한 수단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휘권을 없앤 것이었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이그 논리로서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 주장을 했던 이유가 검찰 조직이 경찰 조직을로 좌우를 막 해오니까 그럼 수사기능 자체를 분리해보자는 라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은 공수처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 이거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맞을 듯한데 사실은 그게 검찰이 내세운 논리예요. 그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 검찰은 지금 직수사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검찰 말로만 검찰개혁이지 속으로는 안 내줄 고다안내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패, 경제공무원, 선거, 방위산업, 대형사건, 경찰공무원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수사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안 내놓고 왜 기사 수사기소서 분리하라고 공수처 이, 지금 25 검사 25명에 수사관 40명 정도인데 이걸 또 분리하라고요. 이건 똘똘 뭉쳐서 해도 이게 사건 하기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저희가 특검 보면 은 보통 한 6개월, 9개월, 뭐지? 60일, 2개월, 4개월 뭐 6개월까지 가는데 한건 하는 거잖아요. 거의.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사 대상이 7천 명에다가 판검사 5천 명 고소고발 사건 뭐 3천 건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거 사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 그런 생각 때문에 이두 이제 그 수사기소 분리는 그냥 히 위험한 일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검찰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아예 그냥 검찰이 수사권 다 절대 내놓게라고 하는 그때 가서는 좀 뭔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죠. 또한 가지는 재정신청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재정신청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검사로 기소권을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사실은 재정신청이라는 게 고소, 고발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이 공수처에다가도 재정신청권을 줘버렸어요. 수사기관인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소유지 제대로 안 할까 봐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재상하기에는 이게 이론적으로 참 이제 학자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분이 과연 오른지 이론적으로 옳은지 저는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체계상 안 맞고 그래서 이에 관한 발제자의 이제 두 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사제 정말 이거는 어 아까 이제 뭐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만 기소권을 꼭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에서 공수처가 차지하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검찰공화국에 대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한 건이라도 제대로 의미 있는 수사를 뭐인권 침해 수사 다 좋습니다. <웃음> 어떻게 보면 역차별입니다. 아니 서민들은 가면 은프레저빠으면 조사받는데 고위공직자들은 인권 다 따져가면서 더욱이 대형로폼들 다 붙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포렌식도 걱정되는 게 포렌식도 없어요 우리는 공수처는 포렌식 센터가 없습니다. 닥치면요 검찰이 안 도와준다고 하면 방법 없습니다. 포렌식 경찰도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수사기소 분리 해야 된다고는 사실은 이게 위험한 게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도 보고 검찰도 보고 있습니다. 견제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도와주면 하나도 해 나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출범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기대를 하는 게 저는 판검사에 대한 수사 제대로 한번 하면 뭔가 국민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윤동호 교수님께서 말려들어선안 된다 그런 어,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예, 우리 김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신경대 유승익 교수님, 한 10분 정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도 그, 그, 안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해서 아마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발는잘 들었고, 잘 어, 구조할 거 공조하고 구현하고 구현할 거 어, 어, 말씀 드리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96년에 공수처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그때 당시 구성, 구상될 때는 당연히 그 반부패 투쟁기구로 구상이 됐고 그런데 사실 그 사이에 이, 그 검찰 권력이 굉장히 비대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공수처가 지금 갖는 의미는 반부패 수쟁 기구라기보다는 그 독점적인 권,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 목적이 훨씬 더 강조되어야 하고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하나의 투처, 특수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또 하나의 특수처라는 말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어그 단일화 되어 있는 그 특수부가 이제 점점 해체되어 가는 거 아니냐 그건 그런 징조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 권한과 규모의 최대치가 그 기존 검찰 권력의 를 제한하는 그 제도적 압력의 최대치로 이해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공수처가 뭐 위헌이 있지 않느냐 하는 논쟁 자체는 그냥 무의미하다 이렇게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공수처 자체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다라고 하는 점으로도 충분하게 반박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쟁점별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공수처 임명과 관련돼서 지금 어, 어 공수처장의 임명과 관련돼서 지연되는 문제는 지금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 앞으로 공수처의 활동과 관련돼서도 어떤 어, 전족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 생각해 보시면 공수처가 아무리 그 어, 중립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함수 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렇다면 이번 정권에서 공수처장 한번 임명, 아, 임명하고 그다음에 다음 정권에서 분명히 두번 정도 또는 뭐 공수처장이 뭐 중도에 사퇴를 한다 그러면 세 번까지도 임명을 할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공수처 임명과 관련된 일정한 그 정치 게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따라서 근데 이제 공수처법에 그 5조에 보시면은 그 처장 거리될 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에, 처장 새신촌 처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그 기, 기준이 어디 어느 지점에서 어, 60일 이내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분명하건 이와 지금처럼 그 여야간에 공수처와 관련돼서 이제 그 비협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 무기한 처장 임명이 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그것의 정치적인 동기도 지금 충분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생각해봤던 거는 이제 첫그 처장이 차기 청, 어, 처장이 임명 어, 되, 어, 되, 어, 되는 게 이제 가시화될 때 이제 그. 그 가시하기 전까지는 전임처장이 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게 건설적인 임명 절차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규모 문제는 여러 차례 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될것 같긴 한데요 어, 규모 문제가 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이 상태로 어, 굉장히 작은 미니 공수처로 운영이 된다고 라 하면은 대형 사건을 한 대형 사건 이 한두 개 정도만 터져도 공수처는 사실 거기에 전념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부패 방지 기구가 아니라 방그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 고유의 기능 지금 현재적 기능을 어 상실하게 되면서 갑자기 그그 그 공수처의 그 성격 자체가 어 그냥 단순한 부패 방지 기구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규모 문제는 반드시 해결 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사처 검사의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법에 따르면은 이이 부분도 최장 9년 대여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인데 자세히 읽어 보시면은 3회 한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 생각을 해 보시면 공무원 사회, 특히나 법조 사회에서 어 변호사 경력 10년에 조사 수사 경력 5년 정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정규직을 가, 정, 정규직 정규직을 가, 예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 9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으로 이직을 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열정 페이처럼 어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 있는 젊은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소신 있는 경력 검사가 이제 팀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 라는 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수사처 검사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공수처 검사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분을 어,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기존에 우리가 70년 검사 거, 검찰사에서 검사 개념이 너무 판에 박혀 있다는 측면에서 공수처 어, 검사라고 하는 사실 새로운 상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에 대한 어, 지위는 반드시 제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 어,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사실 이 부분도 어, 아까 지금 박정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서 어, 교섭단체 그러니까 비교 어교 야당이 사실은 추천 위원으로 들어가 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와 관련돼서는 공수처의 민주적 구성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정당화될 거리가 있는데 사처 검사의 인사에서도 인사 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거기에서도 야당 또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일종의 그 공수처에서의 그립을 장악해야 할 그립을 가져야 할 처장의 장악력 자체가 떨어진다 라고 하는 문제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도두 교수님께서 수사협의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는 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수사 협의체를 마련하고 공수처장이 그 수사의 조정자나 판단 권한을 가지려면 일단은 급이 맞아야 할 텐데 이거 차관급으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보 규정과 관련돼서는 뭐 이것도 정치적인 논란 충분히 있다는 거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한표 이게 양날의 어, 검처럼 작용할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원활하게 할 원활하게 해줄 가능성. 왜냐하면은 정보가 어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잘못 마음 먹고 검찰 쪽에서 분명히 그럴 것 같긴 하지만 검찰 쪽에서 이거 어, 우리는 내사다라고 해서 정보 안 넘겨주면은 텅빈 정보만 들어오는 통로로 작용할 가능성도 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라고 하는 거 이제 한국의 <웃음> 법조 사회에서의 일정한 일정한 시험대가 어, 될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출범이 출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이합니다 네. 네. 네. 역시 서는 규모가 계속 문제가 되는 국토법에 지금 장사장 포함한 국검사 25명 이내, 국토수사관 40명 이내이기 때문에 최대치가 65명, 65명의 국토는 여러 가지 그 국토 저희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 지진 권론자분들도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의 한상훈 교수님 지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의 원 한상훈입니다. 어, 일단 그두분 훌륭하신 예, 발표를 잘 들었고요. 어, 그뭐 중간에 또 제가 지난번에 또 제안한 적이 있는 어, 관점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어, 또 우리 그 공수처법 통과되는 데 굉장히 큰애를쓰신 어, 우리 어, 박주민 의원님의 그 배경에 대한 설명도 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어, 저는 사실 오늘 올때뭐큰뭐 음, 어, 뭐 이견이나 쟁점이 있을까 좀 약간은 어좀 싱거운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왔는데요. 어, 이제 막상 이렇게 또 발표와 토론을 좀 들어보니까 뭐 약간씩 좀 의견도 뭐좀 보이고 쟁점도 좀 드러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어, 뭐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의 긴장감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뭐 그런 두 분의 발표와 앞에 그또 좋은 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음 이름 때문에 그런지 마지막에 돌아가게 됐는데 <웃음> 뭐 어쩔 수 없이 앞에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간단한또 코멘트를 겸해서 좀 단단하게 어또 준비된 자료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공수처법이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아직 공수처는 설치는 안 됐고요. 그런데 일단 공수처법의 통과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어, 이제 가 간단하게 뭐 요약을 하자면 기소 독점주의에서 기소 다원주의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이제 아무튼 어, 뭐 규정 이제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아, 우리 형사성법 교과서를 공부하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형사성법에 주요하게 나오는 것이 기소 독점주의라는 게다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는 교과서를 다 바꿔야 될 겁니다. 네, 기소 다원주의다 이렇게. 음, 검사만 기소하는 게 아니고 공수처도 기소를 한다. 라는 거 교과서가 바뀌어야 될 정도니까 이건 분명히 큰 변화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두 교수님이 이제 그뭐 반부패 모델이냐 뭐 아니면 검찰 개혁 모델이냐 이렇게 좀 대립을 시키시는데 저는 이게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꼭 그거를 뭐 물론 어, 구별이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서로 대립될까 그런 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에, 이제 뭐그 유명한 우리 그 공수처 얘기할 때 많이 나왔던 영국의 에, 그 법원 중에 하나인 절대 권력은 그러니까 권력은 부패한다, 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제 이런 유명한 표현 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앞에서도 어, 말씀에서 뭐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기소권이 독점돼 있고 또 수사권도 사실상 독점돼 있는 검찰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독점이 돼 있고 절대 권력이 있다 보니까 또 부패의 문제 또 검찰과 어떤 정치 권력의 유착의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부패의 문제가 또 생긴 게 아니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 검찰개혁의 문제와 아 이런 부패 척결의 문제는 상호 의존적이고 같이 가는 게 아니야. 특히 우리나라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법이 통과됐는데 아직 그 앞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7월 15일에 공수처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아마 못할 확률이 99 99.9999%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또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검찰 개혁과 부패 근절을 위한 투쟁의 2차전이다. 에, 1차전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어, 그 공수처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 정말 큰 투쟁이 있었죠. 전 국민적인 호, 호응과 열망에 근거해서 페스트리과 그 4+1이라는 그런 어, 어, 협의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음, 물리적 충돌도 감소하면서. 어, 이런 그 법적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어, 굉장히 환호했죠 아 이제 됐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2차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것은 주의하게 그 반대했던 그뭐 일부 야당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어, 일부 야당과 기득권층이 어떻게 하든지 어, 공수처장의 임명 어, 그리고 공수처의 설치에 대해서 어, 방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은 뭐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 잘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검찰개혁을 끝까지 좀 해달라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작년에 있었던 그런 결연한 그런 추진력이 올해도 계속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또두분 국회의원께서 또 나와 계시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 그런 반대를 어, 무릎쓰고라도 어,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결국은 이제 우리 법에 의하면 이제 야당 교섭 단체에 두 명의 추천권을 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요. 또 이제 국회의 규칙이죠. 규칙을 이제 제정하는 아니 이제 뭐 개류 중인데 이것에 의해서 또는 뭐 정말 불가피하다면 법을 개정하더라도 어,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뭐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이제 법사위원장을 어, 맡게 된것또 어, 불가피한. 어, 과정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어 이제 그 공수처 내에그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해서 어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그 형사정책연구원에 이제 보고서를 맡아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우리 내부에서 어또 이제 토론을 해서 이런 안을 어 했고요. 또이 어 <웃음> 연구와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영국에 다행히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이래서 영국 런던에 그 SFO를 방문을 해서 그 관계자들과 이렇게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 거기서도 이제 그 영국 SFO도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차관을 해서 주장을 했는데, 음,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해 주셨고, 또 공수처 제가 이제 6월 25일에 그 공수처 준비단 공청회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어뭐그 공수처 준비단 내에서도 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도 어 이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올해죠 이제 춘미애 법무장관께서 또 검사도 어 이제 뭐 수사 검사, 기소 검사로 분리해야 된다. 예, 또 이런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저는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한번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또 윤동호 교수님께서 뭐좀 약간 우려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그, 뭐 그런 이제 검찰이 뭐 어떤 뭐 의도가 있느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원칙이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비전이 뭐냐 그걸 갖고 그냥. 나가는 게 이제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공수처가 정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롤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전범적으로 운영이 앞으로 잘 되면 거꾸로 검찰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봐라 이렇게 되는데 왜 검찰이라고 못하겠느냐. 이런 또 압력이 거꾸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원칙적인 관점에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수사 관행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특수부, 뭐 특수부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아무튼 특수부라고 하면 이제 특수부 검사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또 추세지향적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부 검사 그러면 뭐 유명한 정치인 또는 재벌. 어떻게 구속시킬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한번 내보고 뭐 이런 식의 어그 어떤 수사관행이 좀 많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래서는 안 되는 지금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형사성법도 이제 개정이 되고 이제 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검찰이 검사 작성한 조서가 이제 증거 능력이 이제 더 이상 없게 됩니다. 이제 검사가 뭐 유명해서 불러다가 뭐 압박하고 자백 받아내서 이게 증거로 쓰이기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완전한 수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 이런 식의 어떤 그 구속 수사 그리고 자백, 압박 위주의 수사 사건은 절대 이제 이런 그 뇌물이나 부패 사건에서 유죄를 받아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는 수사 위주의 물증 위주의 장기간에 걸친 수사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뭐 재정신청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공수처가 어뭐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어 기소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전적으로 어 공감을 합니다. 다만 뭐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고요. 어 그러나 뭐 아무튼 현재의 제도를 또 우리가 어떻게 또 현명하게 어잘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음 고민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또이제 또 질문도 좀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또 전관예우 문제, 또 이제 공수처 검사 이제 수사관의 자격 문제 이런 건데요어또 앞에서 이제 좀 공수처 검사라든가 수사관의 자격을 좀더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또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어 퇴임 후에 어떤 그 임용이라든가 취임을 더 제한해야 된다 이런 또 의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이제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음, 이 임기도 이제 제한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 과연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는가 그리고 전관예우의 문제가 또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또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임기도 좀더 늘릴 수 있다면 아까 뭐 이제 9년 내지 또는 12년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40 40살 넘어서 유능한 분이 공수처 검사를 하고 그러면 은한 길어도 12년이다 그러면 이제 50대 초, 중반이면 나가거든요. 그럼 이 분이 뭘 해야 되느냐? 연금 갖고만 살수 있는가? 2, 30년을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천상 변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두 분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질문을 드리고요. 네, 아무튼 뭐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정말 힘들게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고요. 어, 2 라운드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우리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 끝까지 어, 잘해서 우리 음, 우리나라의 사법 개혁에큰 어,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수사 소금사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과 미래 비전을 맞추면서 분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